간... 어 근데 이거 꽤 괜찮다 게임 혼자서 해도 노가다 하는 노가다 어차피 노가다 게임이지 이런거 어 시작부터 끝까지 노가다도 테너 색깔은 랜덤이가 어 그런거 같다 어 뭐야 무슨 이상한게 독가스 뿜는다 어 처리해라 어떻게 처리하면 되노 그냥, 당그 빨간 색깔 없애듯이 모든 식물은 그냥 뿌리 부분만. 파... 굴러 떨어트려서 굴러 떨어트렸는데. 아마 파지면은 그런 식으로 될 거다. 혹시 그거 줄을수 있는 거가? 모르겠다. 아니, 그냥 마우스 좌클릭 했을 때안줄어지면안줄어지는 거지. 보라색 이상한 거, 종기 터트렸다 방금. 그 종기가 녹색이가. <웃음> 녹색 종기도 있고. 근데, 미, 미네랄 굉장히 많은데. 어, 그거, 큰 거면은, 큰 거면 입구까지 옮기고. 아니면 은그 자리에서 연구해보려라 으악 내눈 네. 연구했는데 네, 뭐 바이트를 안좋은만큼 줬다 아 <웃음> 그래도 그게 다른거에 비하면 많이 오케이 태도 부족하다 그거 캐야겠어 아닌데 내가 분명히 캐 놨는데 아 알루미늄 재료네 이거 어 음, 그걸 용광로에서 녹이면 알루미늄 이 그리고 용광로는 이미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형 플랫폼을 열어주고 나는 그것도 하다가 적응 못해서 못하고 못, 해서 뭐, 못 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스타바운드 <웃음> 스타바운드 알제 우주 버전 테라리아 어 해보 니아 근데 그거 어, 테라리아보다 어려워가지고 확실히 림월드가 레전드일걸? <웃음> 응 레전드지 알루미늄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다행인데 어? 어? 잘 둘러봤는데 그게 잘 안보인다 혼합물이 잘 안보인다 어디 있을까요 누구 혼합물 있는 사람? 혼합물 그냥 주변에서 캐라아 근데 검, 검은색 검 종양같이 생긴 게안 보인다 검은색은 아닐 텐데 회색깔 아니가 음. 그니까 러 블랙헤드같이 생긴 거 있는데 땅바닥에 블랙 아 진짜 연구챔버 이새끼 전역 오지게 먹는다 어우... 극 일단 보라색 고름을 다 짜자 여기 있는 으악! 누가 빨간거 뿜모댄다 제거해라 죽지마라 그리고 라데라이트 얻었으면 죽지마라 어, 죽지 어 두개 얻었다 그러니까 어... 죽지마라 마드라이트 가끔은 용광로 가지고 만 갈아야 하거든 오케이 최대한 많이 구해볼게 많이 구하는 건 좋은데 죽지는 마세요 오케이 4개 네 구했다 어... 그거만 있어도 당장에 충분한데 일단 그럼 일단 올라갈까? 나태도가 부족한데 중간에 그거는 안 보이거든 혼합물? 어 혼합물은 안 보이고 이상한 보라색 종기밖에 안 보인다 보라색 종기 야야 <웃음> 야, 출구 어디 있지 테더 따라가 어딨어? 테더랑 연결되어 있는 거 맞지? 어 테더 그냥 테더 쭉 따라서 왜 중간에 길이 안 보이지? 아, 유기물이 또 순식간에 갈려나간다. 빨리 중간 크기 제네레이터가 있어야. 아, 그래, 여기. 이쪽인가 보다. 아, 그래, 찾았다. 이상한 보라색 종기가 참 많다, 여기. 이 위에 있제 응? 보라색. 중... 올라갑니다. 벌써부터 연구 바이트는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모였다. 편안하고. 우라만 돌고니까 초고열 용광로를 실 3610도짜리 용광로다 으악 내귀3500뭐 아이가 3 5 9 8은 다행히 내거다 안되겠군 안좋은 숫자로 바꿔야한다 5400도 악내귀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오셨습니까? 뭐야. 그거 왜 가져가는데, 갑자기? <웃음> 그러니까, 나도. 아, 나그 <웃음> 화면 전환하고 있다. 갑자기 얘가 물건 훔친다. 그냥 도둑놈이다, 완전. 어떻게 꼽아, 이거, 다시? 어, 그냥 내려놔라, 거기에. 어, 됐다, 내려놨어. 어, 그냥 그렇게, 어디 가는데으 으아, 으아. 으악, 자유 사차 올라온다. 들어간다. 으악, 자유 사차 으악, 자유 사차 으악, 자유 사차 뒤에 구멍 팠다. 올라온다. <웃음> 자유 사차갈뻔 했다. 아이템, 여기 앞에 내려놓으라. 어디? 좀 무서운데 평지 가서 하면 안 될까? 여기, 여기. 여기가 평지다. 어, 그렇네. 그, 거기다 내려놓지 뭐. 에이, 너무 멀리 내려놓지 말고. 여기. 여기 옆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런가? 어. 어, 거기다 꼽을까, 그냥? 어. 하나 더 꼽을 수 있지. 어, 하나 더 꽂아놔라. 아직, 아직은 키지 마라. 연구 챔버 다 돌아가나구나. 음 응. 왜 전기세 많이 나가나. 어, 연구 챔버 혼자서 기지 전력 대부분을 써. 응나 이거 고압용 전기 쓰는 거 아니었나? 우리 집. 아, 모르겠다, 이거. <웃음> 나가서니 네그 뭐냐? 유기물그 많이 구해 온다. 유기물? 오케이. 어. 저저촌 동네 가면 많지. 당장 라데라이트는 저 정도면 충분하거든. 그리고 가는 길에 레진도 같이 구 레진? 노란 거, 오케이. 보인면 주황색인 거. 노란 거다, 이제부터. 주황색은 안 된다. 레진 뭐 꼴등하란 거가. 아, 그건 좀 불쌍하다. 자원인데. 레... 자원이 꼴등이다. 너무 불쌍하다. 자원이 꼴등인데. 참... 뭐야, 넌, 넌 진짜 꼴등이고. 아, 아. 넌 53등보다 하나 안 돼, 넌. 그럼 50 50 50 5십 오십.. 오십, 오십 등이네 어. 아니 하나 못하다고 오, 그럼 오십이등이네.. 아니 넌5십이등도 오십삼등도 아니다 넌5십삼등그 아, 다음에 오는 놈이다 넌난 그게 뭐, 뭔지 모르겠다 와 유기물이다 와 유기물이다 유기물도 좀 많이 가져오세 인벤토리 오케이. 다 차면 바로바로 바로 오고 유기물 두개 유기물 3개 아 4개네 좋아 이제 원심분리기 설치가 가능해다 유기물 다섯 개 나무 캐도 되나 나무는 그 중간에 비어있는 나무는 그 중간에 왠지 원 모양으로 비어있는 나무는 캐지 마라 오케이 다른 나무는 넘어트려도 상관없다 그리고 나무? 그 주변에 캘때 뭐 연구자원 있으면 가져오고 오케이 어떻게 뽑아 이런거 나무도 그냥 식물 없애듯이 바닥을 파버리면 된다 아 이거 이거 약간 커다란 풀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뜯지 말게 이거 어 잠깐만 하나만 됐다 유기물 7개 다 채웠다 뛰어갑시다 발석석, 오방의 석, 형석, 인의 석, 성상석, 상석 성상석, 성옥석 금강석, 오방의 석, 꼴등. 아, 레진, 레진 갖고 올 생각 없습니까, 휴먼? 일단, 이게 다 차가지고. 아. 어, 이따 놔두면 되는데, 그, 그그 앞에다 버릴래. 어, 요 앞에 떨거라. 그리고 통 있다, 얘가. 그 토양 담겨있는 통어 그것도 떨거라 같이 이거? 어 그것도 떨거라 요거는 또 나중에 원심물이 완성된 방 오케이 여기 7칠 유기물 칠 유기물 또, 음, 또 레진하고 다시 찾으러 가자 레진 찾으러 가고 있다 지금 레진하고 유기물 뭐 그냥 같이 들고 오면 된다 나 이상한 구덩이로 빠졌다 나. 정신 차려라. 그러고 보니 태도 들고 가나. 그 그래서 문제다. 많이 못 찾은 거. 태도 주변에서 다고 했다. 오 완성된. 좋아. 영광로 넌 잠시 꺼져라. 나중에 자리 하나 만들어줄지. 지금은 이놈이 나을 차례다. <웃음> 도저히 도왔어. 올라가고 있는데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땅 파면서 올라오든. 지금 통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 원암물 <웃음> 말고 레진을 뽑아냅니다 왔어. 아 근데 혼합물로 몇개안 남았네 얘가 숨을 못 쉰다 야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아이템 뭐 들고 있는 거 없지 그 상태에서 니 어. 어디 있는 건뭐 아이템 니한테 다 버리고 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 줄 모르겠다 어 뭐, 일단 니가 보이긴 보이거든 지가 <웃음> 보인다 보이나 말았다 어떻게 빠졌거 어차피 거군? 사망했다 근데 뭐 이상한 봉구를 빠지면... 찾았다 이렇게 빠졌네 <웃음> 어, 어차피 도전과제가 뭔가 하나 깨졌다 그것때문에 뭐 해안, 뭔지뭐 그런게 깨졌 어. 이렇게 빠졌네 <웃음> <웃음> 진짜 공포만 내려 여기 뭐 싹싹 들어온다 씨. 오 미네랄인가 연구자료는 언제나 환영이야. 당근 빼고. 뭐라고? 넌 연구자료가 아니라 넌 꼴등이다. 꼴등 꼴... 자료다, 정확히는. 꼴등도 연구자료가 될수 있다. 넌 54다. 뭐라고? 뭐라고? 뭐, 뭐라 했나? 이 기가 그럼... 멀었다, 니네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한것 같은데 기분 탓인 것 같다. 어, 박민성이 54래. 어? 뭐? 54요? 55? 뭐? 4. <웃음> 자. 뭐? 어? 덥고 뭐, 뭔 소리 했나? 뭐라 아무... 했나? 나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아무도 아, 아무도 아무 말안해어 째? 54 정말 <웃음> 뭐라고? 말 끊긴다 아무 말도 안 했다 네컴퓨터 쓰레기라서 말 끊기는 거다 아 진짜? <웃음> 어 됐다 네 컴퓨터 잘못이다 그거다 내 컴퓨터 잘못이다 네 컴퓨터는 줏대가 없어 음. 제 컴퓨터 마구 욕해도 되나, 되나, 요 원래 돼도 되는, 원래 해도 되는 거예요 <웃음> 땅을 다회직게 파는데 이유가 있네. 어. 나, 나중에 나올 공간도 필요하거든. <웃음> 54. 일단 레진 개수가 확 늘어났으니 편안하군. 음. 5개에서 54개 됐다. 오. 뭐라고? 54위 아! 하지마 니네 컴퓨터도 안좋은 녀석 50 50 50 그저 50 그저 50에 더하기 4일 뿐이다 55 뭐..뭐야 이거? 니또 네 이상한 데 빠졌나? <웃음> 아니.. 그거.. 월날 이상한 데 빠졌는데? 그거 뭐, 안에.. 쉽지? 뭐가 있어가지고 그냥..본거다 아..저 우주선 안에? 음. 저런 거 앞으로 보면은 자네 같은 거좀 많이 나와 있어 음. 저런 거 안에 보면은.. 야, 자원이 니? 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레진이 잘안 구해진다 레지는 이제 괜찮다. 공급 한번 했거든. 그러면, 그거는, 유기물은. 야, 이 기지로 와봐. 줄게 있다. 유기물은, 뭐, 따가, 있다가... 박민성, 부럽지? 너네 집은 와. 이런 게임 안 되지. 아, 아. 아, 아. 아아 아, 뭔데? 요거 소용통 가져가라 으 정말 좋 그리고 니는 거... 이것도 줄게 원래는 이거 안쓰는데 요것도 가져가라 뭐야? 아 산소필터 이거 어... 충전 그냥 여기로 요런데 있으면 충전되나? 음... 아니 그건 일회용이라서 충전 안된다 기왕이면 소모 안되게 하는게 좋았지 그 통있다 애가 Q 열어봐봐 가방 열어봐 가방을 연상태에서 E 눌러봐 어디다? 그럼 옆에 그 기계 나오지? 무슨 뭐에다? 어. 산소필터? 어 아니 그 산소필터 말고 통을 그 기계에다 다... 어그 어, 그래. 기계에다 꼽아라고? 어 그냥 기계 옆에 기계에다가 달아놓으 좋네 산소필터는 뭐 알아서 놔두고 유기물 같은 건 떨고 날아줘 그래. 그리 언니 이거 가져가라 오케이 태도 본. 저 테더 가져가라 안에 몇개 들어있는데 대충 열열몇 개? 11개인데 외관상은 11개다 음뭐 11개 아니면 12개 정도 있... 열한 빵, 빈성 골등4 등의 인생 <웃음> 4등이 4 등이 과연 골 등일까？예배 밖에 없어. 골프 할 때마다 골든 골든 골든 골든 골든 박당근 아1등한 적이 없어 영원한 골든 박민성 으악! 뭐야 이거 야 빨간 게 뭔가 공격하는데 이거 뽑으면 되나? 어 그냥 제거해라 그런 건 뿌리째로 뽑아버려가지고 어, 심판해라 그, 뭐 이상한.. 어 스캔 아마 그런 거 죽이면 스캔 잘될 거야 음. 근데 하나는 챙겼다 왠지 몰라도 챙기어도 그닥 의미는 없어 그중에 그냥 멘토창에서 걔네 물어댄다 여기서 동굴 찾았다 동굴 동굴 그거 태도로 표시해놔라 그거에다가 그래가 아 그냥 어차피 눈에 바로 보이는 그곳에 있다 그곳 그래도 가는 길 표시해 놓으면 편하다 조금 음. 엄청나게 큰 풀도 있는데 엄청 그게 맞는데 당근 같은 풀은 아니게 바랄게 당근은 아니다 아이. 당근은 풀이 아니다 그러다 우리 기지 꼴등한다 그건 곤란하다 우리 그래, 꼴등은 제 혼자도 충분한데 그래, 조용히 5등이나 하면 되지 5등하고 4등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녀석이다 저 놈은 정신 나갔군 상당히 질 나쁜 녀석이다 저거는 당근은 왜? 왜? 참고로 니 이제 템 들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어디 빠져서 죽.. 좀... 이게 그래서 포인트가 2,000바이트가 뭐였 이제 새로운 발전기를 준비할 차례 에이씨 3,000? 에이라이 한참 남았고 여기 무슨 이상한 동굴 들어가봐도 되나? 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들어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 평지다 그냥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와봐 태도는 꼭 박으면서 가고 안줄게 뭐가 없다 그냥 굴만 파져있는거더라 음 사기당했다 뭐가 고기 쓰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 파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파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 파보지 뭐 그러면 사골등 받기 할수 없는 방.민.성.의 인생 꼴등. 당연히 꼴등이지꼴등을 놓쳐 본 적이 없는 방 민성 그럼 그래도 대단한거 아니든골등 골든 골든 골 없으면? 그래서 든모든게다골등이다니꼴골등 골든 골든 골 어떤 의미든 골든 골든 골든 골든 골든 골든 실폭발은 실패의 어머니 박민성은 실패의 어머니다 성별까지 바뀌었어 아버지는 당근. 안되다쟤 당근인데 당, 당근도 수술과 암술이 있다고 했다 아 진짜? 이제 없다 엄마 새로 진화했다 이거 심셨는데 굴굴좀 파고 있다 아그통 있다 얘가통다 차면은 자원하고 무관하게 돌아가 음. 거의 다 자기 일부 직전이 있다 음, 지금 원심불리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에 부족한 거는 유기물도 아이 아니... 문신 불리기에서 유기물도 뽑아. 이번에는 레진이 넬진... 혼합물 들고 있나? 아니, 대화? 아니? 상관없다. 지금부터는 이미 이제 우리의 위대한 흙 원신 불리기께서 다 뽑아내주실 거다. 원신 불리기만 나오면 게임이 참 쉬워. 흙만 있으면 모든 게다 나온다. 나그흙다 채웠는데, 야, 흙다 채우면 혹시 색깔 바뀌나, 뚜껑? 어, 녹색깔로 바뀐다. 그럼 이것도 다 채워서 올게. 뭐 전기가 약하다 아 역시 중간 제네레이터 하나 가 있어야 오다 채웠다 <웃음> 중간 제네레이터를 위해서는 미네랄이 두개 정도 있어야 땅 파다 보니까 그걸 못 구해왔네 오는 길에 그것도 들고 올게 뭐이 뭐라 해 해놓... 놓어 어 아 이놈, 이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아니 도... 삼십삼 바이트레이트 캐슴 어? 바운스바인시약 들고 와볼까? 아 그냥 연구여 그 자리에서 그럼 연구는 안되고 심을 수 있다 아이 설치나 연구를 할수있다 아, 심지는 말고 오케이 그거는 저 연구챔버 옆에 놔둬라 나중에 저거 그거는 연구챔버 도... 저거는 생체실험 시켜야 된다 생체실험 그 자체 아바투르 의아 나무 녀석 이 계속 그산 쪽으로 가고 있었나 지금까지 어? 그산 쪽으로 가고 있었음? 어. 계속? 산 쪽에 존이라고 했다 조만간 산에 도착하면 얘기해라 별로 별로 깊숙하진 않은데 무슨 이상한 동굴이 있길래 들어만 가봤다 모험심은 중요한 거다 잘했다 당근을 이 모험 던지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예. 당근을 모험에 던지면은 걔는. 꼴등이 사라진다. 제 <웃음> 예. <웃음> 최하위권으로 사라진다, 물론. <웃음> 증발한다, 그 자리에서. 뭐 이상한 이런 씨앗 들고 왔다. 어, 내려놔라, 얘네. 이거 연구되는어연구해 아니 어, 예, 이거, 이거 연구해봐. 스캐네라 얘. 니. 네. 니빨간 얘는 어떻게 하는거지? 용고 어떻게 하는거야? 저거 저거는 그냥 요 기계에다 꽂아 놓어야하는 지금 그거... 전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기계가 시름시름 와이 박스는 뭔데? 뭐대형 플랫폼 어. 그거는 설치할 때갖다고 영광로 자리 때문에 설치를야. 신리 거의 다 됐나? 원신불리기 이미 완성됐다. 이놈. 어디 있노 이미 작동하고 있다 이거. 오. 아주 저 용어만 자체를 봐라. 저 놈이 우리를 자원부족에서. 요놈 아이가 어? 진짜네. 진짜 네 진짜 원신불리기네. <웃음> 어. 저건 영광로다 참고로. 저실팽이로도만들수 있는데 근데 실팽이어 <웃음> 이거는 아주 고도의 그런거다 그런거 아니다 이거 엄청 좋나보네 어니 네 흙있나 지금 다 채운 어. 통인가? 어 나한테도 그거 IPM이 엄청 높나보네 저게 무려 저기서 레진 8개하고 호나물 8개를 쫙쫙 뽑아준다 이를 눌러서 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대신, 이거 들고 와라. 빈거 가져가가지고, 채워라. 재밌네요. <웃음> 자원 노가다가 이것이. 으악, 뭐한 뭐 거야, 너. 하지 마라, 뭐안 짓인데. 그러니까. 안 파진다, 이금 움직임. 아, 맞다. Q를 누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력은 저거 안 파진다. 하나도 없나, 통? 통? 아, 없다. 만들어야 한다. 그. 만들까? 하나만 더. 세 개씩 아, 굽고 세개 다니자. 두개 더. 어, 많아네두 개는, 두 개가 저거 한번 돌리기 때문에 두 개씩 해야 한다, 될 아, 거면. 오케이. 채워서, 딱케 맞춰야 할 거야, 이거. 잠만, 여기. 내가 만든 거 가져가라. 통네 개다, 이제. <웃음> 네개다 채울까? 어. 그냥 단속에 흙만 담아도 되니까, 그냥, 응, 다 와. 그리고 혹시 두 칸짜리 커다란 아이템 연구, 보... 어. 얘도 대충 500 정도 주는구나. 예. 자, 원심불리기야. 도...